제주 더민 리포터, 고부경입니다. 저는 춤도 잘 추고요. 저는 노래도 잘불러요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그리고 저는 연기도 잘해요. 아빠는 1월에 가고에 엄마는 물지널에 갔어, 언니형 오라방은 학교갔고예 아, 지금 너무너무 긴장되는데요. 우리 모두 한번 응원해주세요. 그럼 첫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? 렛츠고! 피디님, <목소리>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저쪽으로 가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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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, 제 그림 어때요? 오늘 미, 미나 체험을 해봤는데 같이 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오늘 어땠는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름이 뭐예요? 저는 차예은이에요. 오, 이름이 예쁘네요. 오늘 미나 체험을 해봤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꼼꼼히 색칠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다른 그림 색칠할 때 미나를 한번 그리는 걸 체험해보니까 더 꼼꼼히 잘 색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미나 체험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번 시간 내서 꼭 놀러 오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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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러면 바다에서 잠자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네요. 네, 아마 그럴 거예요. <웃음> 이제 바다 무드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선생님, 이제 무드등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? 네, 바닷속맨 밑에 살고 있는 조개들을 한번 골라서 어, 내가 원하는 거, 예쁜 걸로 골라보세요 해서 붙일 거예요. 저는 이 색깔이 예쁜, 음. 주황색 조개랑, 아쿠아리움에서 본 이거 실제 같은 불가사리랑. 다 진짜야. <웃음> 오, 모양이 아니었구나. 아, 이거 그럼, 이건 리얼이에요. 우와. 자, 이렇게, 옳지. 잘했어요. 꼈다. 밑에가요. 선생님, 근데 이거 바다 무드등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음. 선생님은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뭔가, 제주스러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자연의 소, 제주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제주 여행의 기념이 된다거나 예쁜 선물도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소품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오신 손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예요? 너무 많아서 할머니들은 대부분 그 저기 아 내가 뭐 이런 걸 만드니 니네가 해야지 그러면서도 만들면 제일 열심히 해요. 그리고는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할머니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. 그럼 하, 다음에 한번 할머니는 할아버지 모시고 오면 할머니, 어, 할머니 할머니 완전 좋아하지. <웃음> 할머니 다음에 우리 같이 여기 와서 예쁜 무드등 만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. 이제 무드등을 다 만들었어요 한번 불을 켜볼게요 감독님 조명 꺼주세요 어? 어? <웃음> 잘튀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불빛이 잘 들어오긴 하네요 무드등 완성 여기 손님 많이 많이 오면 좋으니까 제가 말하면 같이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<목소리> 오늘 동민 리포터를 해보니까 약간 처음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은 작품 완성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로그인 제주에서는요